세계 곳곳에서 연쇄 지진 예수님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 기근과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20세기 후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흉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미국을 서른 번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에, 미국에 갈 때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놀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돼요. 우선 먹는 것이 제일 풍부한 나라예요. 에, 미국 50주 미 연방정부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해도 전 미국을 먹이고 살리고도 남는데 연 4년 동안 계속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와서 예? 흉년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세계 제일 큰 곡물시장이 미국 시카고 있는데 예, 곡물값이 막사지없이 뛰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난 3년 동안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지진, 전 지구의 약 60%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강제는 2만 5천 명이 죽었고 전 세계 지진 공포에 뜬다 전 세계 지진이 1년에 1,500만 번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진이 리터 지진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요 1,500만 번 그리고 진도 5도 이상의 지진이 1년에 약3 0 0 0번 중공 당산에서 지진이 나 가지고 100만 명이 죽은 일도 있습니다 소련 지진으로 15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콜롬비아 아르메르 시에 지진이 나서 2만 5천여 명이 죽었어요 인도 지진으로 3만 명이 죽고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물이 쏟아지고 이란 지진으로 또 5만 명이 죽고 이란 강진으로 또 2만여 명이 죽고 콜롬비아 강진으로 또 4만여 명이 죽었고 인도 지진으로 약 10만 명이 또 죽었고 대만 지진으로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자, 전 세계 지진 그 다음에 해일 쓰나미라 그러죠. 이, 이런 것이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쓰나미로 예. 예, 이런 모습입니다. 몇년 전에 일본 쓰나미로 약 3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 에, 며칠 후에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예. 처참해요. 예. 자동차, 배 같은 것이 막 지붕에 올라가 있고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응? 스마트라 섬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에두배 이상 되는 큰 섬입니다. 36미터가 밀가서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이 끝없는 지향이 말이야. 점점 더 응? 아, 무섭습니다. 응? 죽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가 자꾸자꾸 일어나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뜻개 이것이 오전층이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오전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요 오전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답니다. 그게 없으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쏘여서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뜻비라그럽니다 이것이 생명의 보호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고 했어요 오전충 구멍이 날로 커진다 예? 생명의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남극의 사상 최대 오전충 구멍이 생겼어요 예?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여기 지구 예.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해양 오염,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손실, 오존층 파괴, 예?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핵무기입니다. 음? 자,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 세계의 핵력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30만 배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세계 핵무기의약 6만 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랍니다. 음? 이것이 터지면 도시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랬어요. 가공할 죽음의 신핵병기 세계 인구 한 사람당 다이나마이터로 20톤씩 돌아간대요 20톤 추럭에다가 요 어? 2톤짜리 추럭이라고 생각합시다. 열대뿐입니다 다이나마이터. 그게 한사람분이래요 응? 우발 핵전쟁 위험 커졌다. 우발 핵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안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고장으로, 조그만 기계 고장으로, 판단 착오로 예. 우발 핵 진작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뿐한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3번 지나갔다는 거 아세요? 핵무기가 13차례 사용될 뻔했다 그러세요. 자, 이거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에요. 예. 이게...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것이 인류를 멸망시킬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죠. 그런데 어디서 만일 실수해서 하나가 터지면 연세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납니다.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생명체는 모두 없습니다. 핵전쟁이 나면은 30분이면 이지구은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핵전쟁이 나면은 인류는 전멸한다 그랬어요. 해골만 남을 거예요, 지분은. 토인비 교수가 말하기를 인류는 절멸한다 그랬어요. 절면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절멸한다고 아야 선언했어요. 지구 종말 시계 몇년 전에는 9분 전으로 돌렸는데 지금 5분 전입니다. 아시요 지구 종말 5분 전, 시한폭탄 5분 전.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장 놀라운 시대, 가장 위험한 시대,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마지막 핵전쟁이 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도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까지 마지막 핵전쟁의 시나리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런 말씀 드리면 요저 사람은 급주네 그러니. 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급줘서 뭐 제가 기분 좋을 게뭐 있어요? 네? 아니 의사가 환자 딱 지나다더니 선생님 암 말기입니다 환자가 급주네 의사가 자기에 급주는 겁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봅시다. 잘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죠.